우리 보면은 궁합적으로 되게 좋다, 이렇게 보여. 완전 가정 플러스, 애정 플러스, 기품이 들었어. 완전 그, 중후한 매력? 그런 거에 폭 빠졌다? 그래서 그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만든 거야. 응. 궁합적으로도 되게 좋아.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, 마음 쪽으로 가고, 그 다음 심심도 편해. 이 여자가 지금 편안함 느끼고 있어. 좀, 모르겠어. 지금 보이는 게 봐. 자, 이런, 이런 게 보여. 응. 자기 가진 거를, 방송 밝은 방송 월화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궁합을 가져왔는데 궁합도 분여 궁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. 분여 맞아? 네. 왜 분여 사이가 왜 이렇게 끈끈하지? 끈끈해요. 되게 둘이 보면 궁합 쪽으로 되게 좋다 이렇게 보여. 근데 뭔가 뭔가 조금 좌우뚱한게 있어. 되게 지금 보면 여기 심장이 자꾸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. 끈쿵하다 뭐 설렌다 뭐 이런 게좀 들었어. 오. 어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궁합적으로 띠게 좋거든. 궁합적으로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? 많이 좋으면. 많이 좋아. 한 70%? 오. 그래서 분여지간이라고 치면은 띠게 사이가 좋던지뭐 네. 딸을 뭐 시집 보내기 싫은 아빠 마음 뭐 오.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조금 들었어. 누가 조금 더 비중이 커요? 여자가 지금 내가 지금 띠게 가슴이 콩닥콩닥해. 네. 분녀 사이 맞아? 근데?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두 분은 좀 어떤 일을 좀 해야 좀 여기 남자 같은 경우는 응. 여기 띠에 가진 게 많아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재물이 많다 가진 게 많다 어... 능력도 많다 재능도 많다 이렇게 보여 여자분은요? 여자분은 모르겠어 어초년에 조금 괜찮았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정호생이야. 정호생들은 조금 힘든 게 들었어. 음. 그래서 가진 걸 조금 내려놨다 놓쳤다 이런 게보여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조금 보여 각각의 성격은 좀어때 보이?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무직하다. 묵직하고젠틀하고그 음. 다음에 말이 별로 없어. 필요한 음. 말만 하고 근데 반대로 또 자기 할말 했을 때 조금 많이 간다. 근데 그 반대로 여기 또 여자자리를 보면은 또 말이 없어. 오. 내성적인지 신비주의인지 조금 네. 말이 없다 이렇게 보여. 근데 조금 이상해. 자꾸 이상하다 그래. 어떤 어. 게좀 이상할까요? 조금 뭐그 있잖아. 내꺼 아닌 내꺼 같은 그것처럼 뭐 분영 아닌 분영 같은 이 노래가 자꾸 나와. 그만큼 끈끈한가 봐. 서로 생각하는 애정이 깊던지 네. 뭐 이런 게 있나 봐. 그럼 이분들 올해는 좀 어때요?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픈 게좀 들어와. 어 오. 위장탈이나 대장탈? 요 소화기 쪽으로 조금 탈이 있다. 이렇게 보여.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.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. 이렇게 보여. 여자는요?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좀 무난해. 조심할 것도 없고 언론에 드러내질 않는지 조금 무난한 이런 게 보여. 음. 뭐 이런 거. 뭐 아빠 빼기 좋나? 뭐좀 그런 게 있어. <웃음> 응.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분여가아니 응. 에이... 그럴 줄 알았어 뭐가 이상해 자꾸 홍상수 김민희 커플이 이분들이 끝까지 잘 살까 개심하다 할머니 개심하다 그래 음. 개심하지 지금 하는 현실이 똑바른게 아니잖아 네. 둘이 놓고 봤을 때 각자의 인생이라고 같이 둘이 사랑하고 사는 건 상관이 없어 홍상수 씨가 사회에서는 뭔가 계속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음, 음, 음. 뭔가 홍상수 씨가 그런 운적인 게 되게 좋아... 뛰어나 뛰어나 천부적인 그렇죠. 좀 그런 재능이 있어. 천성이고 직성이야. 조용히. 예전에 그 뭐지? 소리 없이 강하다? 레간자 아 음. 뭐 그런 것처럼 어, 천직이야. 아, 천직인데 오수전에 조금 안 좋은 게몸 쪽으로 들었어. 건강 이상설. 아. 애정 이상설은 없을 것 같아. 김민희 씨가 응. 뭐 여러 연예인들을 엄청 많이 만나다가 갑자기 발전된 홍상수 씨를 완전 가정 플러스 애정 플러스 네. 기쁨이 들었어. 오. 완전 그 중후한 매력? 그런 거에 푹 빠졌다? 그래서 그 속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만든 거야. 그리만 놓고 보면 나이뭐 달릴지 모르겠지만 좋아. 응. 종합적으로도 되게 좋아.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마음적으로 가고 그 다음 심심도 편한 이 여자가 지금 편안함 느끼고 있어. 좀 모르겠어. 지금 보이는 게막 음. 이런 게 보여. <웃음> 그런 게어 좋은가 봐. 응, 자기 가진 거를 놓치지 않아. 이 여자분도 근데 솔직히 정신세계가 묘해 둘이 끼리끼리 만난 거지 비슷해 결이 아주 그냥 선생님 이분들 그러면 금전은 좀 어때요? 이분들. 금전 떨어지잖아 아. 그만큼 비축을 했고 나가는 것도 단돌이를 잘해 음...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 아,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조심해야 될거뭐 있겠어 아무리 옆에서 막 난리법서 부르스를 쳐도 둘이 좋은데 안 그래?